사투리 때문에 연기 공부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연기 지망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사투리는 분명히 고치기는 고쳐야 돼요 아무리 본인들은 사투리를 안 쓴다고 하지만 어, 서울토박이들이 듣기에는 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히 느껴지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 사람들이 아무리 사투리 연습을 해도 어, 실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사투리 흉내를 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그 이상이거든요 어, 말 속에 내가 고치려고 해도 잘안 고쳐지는 그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본을 받으면 어, 표준으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표준으로 나는 읽었는데 나는 연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지방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히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사투리 억양의 냄새가 안 나게 연습을 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투리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방송들이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방색에 대한 그 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투리를 잘 쓰는 것 자체는 신인 배우에게 되게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무기거든요. 그 무기는 잘 모셔두는 게 좋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사투리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넓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가 하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표준어를 내가 연기했을 때 자꾸 지방사람 특유의 억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평상시에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내 지역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억지로 사투리를 쓰지 마세요 서울말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될수 있으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그 지역에 머무르는 것보다 어, 표준어를 쓰는 지역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데 어, 표준어 공부를 하자고 내가 서울로 상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면 어... 많이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내가 검증받아야 될 사람들은 진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분들에게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드린 말씀은 사투리는 정말 큰 무기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표준어보다 사투리를 통해서 신인이 발굴될 확률이 더 높아요. 요즘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기자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사투리로만 연기하는 연기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분명히 고치기는 고치셔야 돼요. 단 사투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연기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희생에 대한 또 다른 하나거든요. 분명히 서울 사람들도 표준어를 쓰는 친구들도 어떤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투리를 필요로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화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이,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무리 구수하게 연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그 지역 사투리를 정확하게 구사하거나막깔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표준어를 쓰는 사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똑같은 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 그 기회를 잡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그 스타트선은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자신감 잃고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